왜왜아주는 거야, 이거는? 자, 근데 이번에 확실히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아니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니까 방송이 안 끊겨요, 아예. 녹화를 안 해서 그런가? 녹화하면 달라지려나? 녹화를 좀해 볼까? 좋 친구들 여기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가서 죽자 편한 대로 해 아, 끊겨요? 아 녹화, 녹화하니까 녹화 끊기네? <웃음> 잠깐만 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래픽카드를 인식을 왜 못하지 OBS가? 별도의 그래픽 연산 담당하는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 메인보드의 그래픽칩이 온보드 되어있는 저렴이 컴퓨터를 쓰는 경우 현금 이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가 OBS가 지금 그래픽 카드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 아니요. 근데 사실 그카 오래 쓰긴 했어요. 지금 이거 이글카만 지금 6년 째인가 7년째 쓰고 있거든요. 나 이거 캐나에서 샀으니까 7년째가 맞나 보다. 거의 얘 지금 홍사당에서는데 사실. <웃음> 사실 뭐 오래 써가지고 바꿀 때도 되긴 했지. 약간 이거예요. 동물, 동 동물 동물에서 그거 물건 아장나면서 아. GTX 1070이 망가졌어. 오래 쓰기도 했지. <웃음> 그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아, 세상에. 나 이거 진짜 방송, 그거, 그거 걸어두고 해야 되나? <웃음> 미션 그래픽 카드 변경해가지고. <웃음> 이제, 이제, 대문짝만 할게, 이제, 목표 금액 해가지고. <웃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게임컴에 2060 박아놨거든요. 2060을 성실콩으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게임컴에다가 30, 30을 받는거야 <웃음> 괜찮나? 근데 2060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니잖아 사실 1 0 1 0기랑 그렇게 차이 크게 없잖아 <웃음> 둘다 3080Ti라고요? 인 그러면 쿠로님 사주시는건가요? 제가 방송할때 이제 게이지발을 왼쪽에다가 <웃음> 왼쪽에다가 전체로 하고 오른쪽에다가 쿠로님만 딱 이렇게 박아둘게 쿠로님 <웃음> 전용 발을 하나 만들게 어때요? 2060성출을 바꾸라고? 아 이거 게임하는데 문제 생기잖아 <웃음> 아, 해볼까 근데? 아니, 사실 1060이랑 1070이랑 큰 차이 없다 그랬어 근데 아 진짜 나 진지하게 고민중이야 지금 괜찮을까요? 닌 생각 어떠? 게임에다가 1070 박아도 가능? 의외로 괜찮다고? 진짜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팀포만 가네 팀포도 안될 거. <웃음> 팀포 고사양 게임이야 팀4가 에펙보다 사양 높은 게임이에요 에펙이 렉안 걸려도 팀4는 레렉 걸린다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땡큐 <웃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녹화본인데 CPU 유행해서 해가지고 이거 뜬켜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